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어, 자주 올리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가득한데, 그 마음이, 어, 이것저것 일정으로 인해서 좀 많이, 어, 부닥치고, 또, 갈등과 <웃음> 고뇌와, 네, 여러가지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 제가, 어, 약속을 자꾸 어기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좀, 음, 지키려고 제가, 어, 다섯, 8.5 101번 부터 130번까지 문제풀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가 길면 좀 중간에 끊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스피드하게 나갈 테니까 역시 항상 시작하면서 말씀 드리듯이 만약 문제를 풀고 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잠깐 문제 보여주자마자 퍼즈 누르시고 정답을 찍어 놓고 설명을 들으시고 문제가 어 같이 풀렸다 즉 정답이 똑같이 맞았다 하지만 문제 푸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시간차가 생겼다 그럼 저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틀린 거는 무조건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약간 감인데 틀린 게 있고 맞은 게 있죠 약간 감이면 틀린 게더 많을 일이라 생각해요 그 감이 항상 좋지는 않으니까 특히 시험 현장에서는 감이 막100 10% 발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긴가민가했다 그 문제 안 보시면 안됩니다 그것도 꼭 보시고 정답과 오답을 다 분석하면서 어, 공부는 공부답게 하셔야지만 시험 현장에서 요령을 볼수 있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 듀얼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이 화면이 어떻게 나온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음, 설명을 하다가 뭐 약간 머리가 좀 삐죽삐죽하던가 네. 어, 그래도 양해 바랄게요. 제가 바로바로 붙일 수가 없어서. 자, 그럼 101번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명사의 어 격이 이제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격이라는 건 뭐냐면, 어어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 재기 대명사 등등. 어 그래서 격의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으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단어 하나, 뒤에 단어 하나. 그래서 이두 개를 보고 문제를 풀어내시는 게더 빠릅니다. 자, keep이라는 목, 어, 이 동사가 명령문으로 시작이 되어 있고요. 어, c a n g r o u n d clean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두 단어는, 어, 법적으로는요 그쵸? 자, 이두 단어입니다. 즉, clean이라는 형용사와 keep이라는 동사. 자, 그러면 이게 목적어죠. 자, 이게 몇 형식일까요? 오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오형식그래 keep, 목적어, 해용사. 해용사가 목적어를 도와준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는 그런 문구을 영어를 씁니다. 자, 이게 명사니까 명사 앞에 뭐넣기에요 소유격이죠. Our. 자, B 정답. 쉬운 문제로 출발 했습니다. 102번 갈게요. 음, A, B, C, D 굉장히 여러 개가 나열이 돼 있어요. as well as는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어요 접속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상관접속사, 뭐 등위접속사, 부사절접속사, 명사절접속사 우리가 형사절접속사는 용또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관계사로 또 빼죠 자, 상관접속사의 s와 s는 뭐랑 동격이에요 나 o 니 o 그러면은 바로 그냥 구단 외우듯이 나오는 but also b 이렇게 하죠 근데 나 o t only b a l s b 에서의 강조는 a 뿐만 아니라 b도 버티에 있어서 b가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거는 b가 앞으로 가고요 자그 다음에 a가 뒤로 간다 라는 거는 뭘까요 중요한 걸 먼지 얘기해서 그렇고요 중요한 걸 버티에 놔서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 as s o o 는뭐야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이거는 앞에 완벽한 문장에 앞뒤로 붙이면서 어, 때에 대한 부사절 접속사니까 대체적으로 시제가 어떻게 오죠 어, 부사절 접속사의 시제는 현재가 오고 주절은 미래가 이렇게 온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땡스는 전치사예요 어, 이거를뭐감사하여 자꾸 이렇게 지격을 하시는데 그냥 덕분에 이렇게 해야지 문장의 해석이 말끔해집니다 자 이거는 때문에 이유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어, 일단 전치사가 두개 있고 접속사가 하나 있고 또 상관 접속사까지나왔는데 as well as는 문장을 주로 붙이는 게 어, 그다지 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B라는 사람이 will visit the Smithson 어, plan을 방문을 할 겁니다. It will fully operate, operational, operational 이네요. 그죠 Operational 도또 출제가 됐었는데, 가동하는, 공장이 뭐 가동하고 돌아가는 거죠. 운영하는. 어, 자, 그래서. 어, 부사절 접속사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에즈 l 에즈가 우리가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럴 때는 이 문장뿐만 아니라 이 문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에즈 l 에즈는 뒤에 절이 오기가 좀 힘들다 라는 사실 자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은 많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는 라 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각가지 이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에서 가능하다고 배운 게왜 자꾸 문제도 안 나올까 그러면 그 이유는 거의 대체적으로 어, 사용 용례가 거의 없다. 어, 통상적으로 사용을 잘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가 정답이 되겠고요. 이두 개의 전치사는 절을 수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시제를 봤더니 어때요? 제 말이 맞네요. 현재고 이쪽이 미래.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부사절이 현재, 주절이 미래. 이거를 우리가 문법책에서 어떻게 배웠다고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이 미래일 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라는 어려운 표현으로 배웠습니다.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조금 어렵게 하면요 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까지로자 이러면 이제 어, 순진한 우리 어? 고수가 아닌 중수 저수들은 이걸 다 해석을 하는데 고수는 어떻게 하죠 시제를 보고 여기는 현재 미래 네 그럼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B 이렇게 간다고요 자 103번 넘어갈게요 동사 어휘문제입니다 네 가지 뜻은 나와야 되죠 인 n d e 부터 갑니다 이거는 이서하다 수표 같은 거를 이서하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생소할 텐데요 support 가 있어요 어 지지하다, 응원하다, 홍보하다, 광고하다. Persuity는 s o m 한테만 써야 되는 동사입니다. 대상이 설득해야 되는 것은 사물한테는 못하니까요. Thrive하고 Strive하고 약간 시각적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동사인데요. Thrive는 번창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으로써 얘는 자동사예요. 즉 뭐가 뭐다요? 명사가 뒤로 바로 못 옵니다. Strive는 try to 정사랑 똑같아서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그래서 투정사를 목적으로 옵니다. 자, realize 이것도 역시 뭐 깨닫다라는 뜻으로서 타동사로 사용되는 거 아시겠죠? 자, 뒤에 보시면 the new 뭐 메이크업 라인이라는 메이크업 라인 대문자니까 대문자 힘들게 읽지 말라 고 그러셨고요. 앞에 actress 자 그러면 딱 분위기 잡혀집니다. 여배우니 이 사람은 메이크업 라인 즉이 화장품 제품의 라인을 어떻게 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 자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다, 자 서포트하기로 동의했다. 여기서 이서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인도스를 이렇게 동격 처리해놓으시고요. 서포트랑 동격이다 이렇게 하시고 동사가 다이어가 좀 있어요. 어, 옛날에 이제 독해에서 동역 찾기 문제가 언어리 나왔던 게 기억을 하는데 보통 언어선 바디하면누구한테 감사함을 표현하다 그러는데 에, 이게 어, 이런 뜻이 있어요. Fulfill. 자, 제가 여러 차례 제 강의에서 좀 얘기한 것 같은데, honor the event, fulfill the event 하면은 이거를 이행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슴도 출제빈도가 높아요. 그럼, 어슴은 추측하다로 알고 있죠. 추측하다인데, 얘가, 뒤에가, 어, 직함이 오잖아요. 직함. 오, 타입이, 잘안 돼요. 자, 직함이 오면은 이 직함을 떠맞다가 돼요. 음, 떠맞다. 자 근데 이제 떠맡다 나온 김에 알려 드릴게요 take, undertake가 있고 a s s u m 이 있고요 그 다음에 takeover 이렇게 네가세 가지가 있습니다 undertake는 책무만 떠맡아요 즉 책무가 뭐죠 responsibility, work, t a s k 같은 거 task는 또 가사니까 s를 좀 붙여 주고요 d u t i s 이런 것들 자 이거는 다 돼요 책무도 되고 그 다음 음, 직함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절 d e r 직함이 안 된다 라는 걸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얘는 회사부터 해서 얘가 가장 광범위합니다 모든 걸다 떠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uh, The directory 이렇게 나왔어요 d i r e c t o r 이는 직함이죠 이 직함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보기가 있었는데 어스할 awesome 것이다 언절 d e r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깔렸어요 자, 정답이 뭐였을까요 음, 직함이 들어간 어슴이 답이고 언들티크는 책문만 맞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컬러케이션 어, 단어의 어울림입니다. 영어는 단어의 어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해석은 괜찮은데 영어는 안 쓴다. 그러면은 바로 사전을 찾아서 많은 그어휘들이 어울려서 쓰는 그런 용례들을 예문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걸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백사 번 갈게요. 보스가 있으면 짝짝이네요. 자, 쉬운 문제. 아까 접속사의 종류를 살짝 언급했는데 상관 접속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스 A and B. 자,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로서 일 초짜리 를 풀으셔. 있고 다른 것들 다뭐 맨날 시리즈처럼 말씀드리는데 나 A, but B 자 이거 A가 아니라 B다죠. But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해도 돼요. B입니다. 그러나 A는 아니에요. 이렇게 들린다는 사실 음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05번 가죠. 어, 부사의 어휘문제는 부사수식하는 단어가 뭔지를 먼저 보고 달려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how를 띄워놓고 거기다가 하나씩 넣으셔야 돼요 can um, send invoices from이 결정적이네요 자, from book uh, orders for your convenience 당신의 편리를 위해서 bookstore는 invoice를 보내드리는데 book 한 order 하고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음, 편리하도록 뭐 jointly diversely, partially, separately 자, 따로, 별도로 볼수 있게끔 보여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인보 주문서를요. 자, 그래서 D가 답이 돼요. 자, from은 어떤 뜻이 냐면 분리의 뜻이 있어요. 분리. 소속과 출처도 있지만, 분리가 있어요. 여러분, I was absent from the class. 그럴 때, 내가 학교에 결석을 했다라는 from은 내가 학교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 소속과 출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분리의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separate from이 잘 어울림이 좋습니다. 106번 가죠. 그렇죠? 어, 보기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s'minor'가 명사인데 또 'what'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what'는 앞에 명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 품사를 할지라도 'you requested' 자 이게 동사네요. 그러면 얘는 상관, 아 저기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가꼭 그렇죠? 관계대명사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 불안전한 문장 붙였습니다. 자 왜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신이 리퀘스트한게세미 m i 앞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사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완불 그래서 완전 문장을 붙이는 건 어떤 것들 where, 장소, when, 때, how, 방법, why, 이유 자불완전한건 who, what, which, 또 다트 이렇게 있죠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위치가 있으면 걔도 좋은데 걔가 없네 자 그럼 A가 정답 되겠죠 만약에 만약 에 여기 쉼표 이렇게 찍혀있고 보기에 위치가 이렇게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이제 이 상황이 어. 뒤집어지죠 자얘 때문에 뭐가 안돼요 이번엔 이해가 안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럴 때는 오치가 정답이 돼요 자 이거 없이는 답이 두개 되니까 대타고 위치 두개 깔려줄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뭘까 자오아 나트와 이 컴마가 사용이 왜 안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아셔야 돼요. 자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문법 책에 있는 설명을 드려서 설명 드릴게요 계속적 용법 즉 쉼표가 같이 상용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데트 자, 데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고 여기 쉼표가 있고 여기 빈칸이 있고 불안정한 문장 있어도 데트할래 후할래 그럴 때 후로 가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107번부터 또쭉 풀어 드릴게요 자 107번 자 요거는 동사의 어휘문제 뭐태 문제 같은데요 일단 동사를 딱 보자마자 태 수일치 그 다음에 시제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밟다 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요거는 동사가 없다 라는 걸 확인 먼저 하셔야 되겠는데 다 동사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없겠네요 due to h a v y rain 때문에 company 피크닉이 어떻게 됐다 자 일단 이 뒤쪽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찾으세요 그래서 순서를 태 먼저 가시라고 했죠 수동태 자 얘는 능동 땡 다음, will post, uh, postponing 얘도 능동, 자 will be postponed 자얘 수동 하나밖에 없는 C 자 이건 뭐죠? has been postponing 얘도 능동, 그래서 얘는 완벽한 100% 순수한 탭10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제를 어, 물었던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라는 게 어, by가 있거든요. by by하고 until 자 근데 이두 가지의 특징은 by는 완료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얘는 어떤 지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ostpone 어그 다음 또뭐 딜레이 있죠 자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pull 있죠 그렇죠자 이런 것들은 u n t 이 수반이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어, 바 y 를 쓴다라는 거 아닌 거꼭 명심하시고요 또나런 t 부분도 있죠 나런 t 자 이거는 어, 해석을 긍정으로 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때까지 동사한다 그래야지 그때까지 동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석하기가 조금 힘드세요 108번 갑니다 자이 문제 어휘 문제입니다. 명세 어휘문제인데 자, your vehicle can be parked in our garage for a d d i t i o n a l 자 우리가 돈 얘기할 때뭐 요금도 있고 부가도 있고 뭐 벌금도 많고 사용료 너무 많은데 빌은 일단 청구서에요. 우리가 utility 뭐 uh, electricity나 gas나 이런 t 스테 e 먼트 같은 거 있고요. 자 머니는 돈이죠. 자 그다음에 철지가 얘가 이제 어, 부과+ 네, 부과 어. 그다음에 요금이랄 뜻도 있어요. 자 아스비시는 뭐예요? 얘는 견적서예요 견적서. 그래서 어디 a 널 철지로 이+ 거라지에 파 k 할수 있다 그래야지 빌로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c 가 정답이에요. 백구 번 갈게요. 자이 문제는 딱 봐도 어휘 문제 같죠 그렇죠 자 어휘 문제처럼 접근하면은.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 앞에 빈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풀으셔야 돼요. 앞에 있는 회사가 어컨트랙을 어떻게 되어지면 당한 건데, 여러분들 이걸 빼고 이렇게 하면은 답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지금. 어, accepted, approved. 뭐 차이점 없어요? 그죠? 자 앞에 있는 회사가 어카운트 계약서를 수락했다. 그 다음에 승낙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시면안 됩니다. 비니 있기 때문에 이걸 모로 풀어야 돼요. 어버 무로 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형식 기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사형식 어워드 원래 이걸 능동을 하면은 A 어워드 자뭐를 어컨트랙을 누구에게? 자 회사에게 A에게 어컨트랙을 주다예요. 어, B로 가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A가 B에게 컨트랙을 주다라는 거는 수주 주는 거. 어? 주문을 주는 거. 그러면 B회사가 이걸 어떻게 하죠? 어, 과거로 갈까? 자, was awarded 받았다. 뭐를, 컨트랙을 어, 받았다. 그렇게 해서, 자, B plus PP라는 우리가 수동태 뒤에 명사가 온다라는 이 독특한 형식이 몇 형식, 몇 형식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4형식하고 5형식이 있습니다. 지금 5형식은 나오면 말씀드리고 지금 4형식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자 그래서 awarded 자, A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답이 되려면 여기서 B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이 수동으로 돼서 앞에 있는 K 회사가 이어 계약권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110법 음, Has something about conducting? 자 여러분 어휘 문제 풀때 항상 어 출제위원은 원인 인과관계, 너희들이 잘 해석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자, 또 양보, 내용관계, 파악해. 자, 역적, 그러나, 이런 거, 4번. 자, 목적 관계까지 가요. 그래서 네가지 정도가 어휘 문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하는, 어, 요령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를 묻는 굉장히 빈출되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얘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Because of a body cut. 자, 요거죠 그러니까. 자, body cut in her department. 자, 요거는 이제 뺄게요. 잘못 들어갔어요. 자, body cut이 뭐죠? 이산 삭감 때문에, 이산 삭감이라는 원인 때문에, 그럼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까? 앞에 Anderson이라는 닥터가 이거에 대해서 스페셜라이이션을 어, 가지고 있다. 자 인디케이션 가지고 있다 레저베이션 가지고 있다 리덕션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뒤로 하셨죠 왜냐하면 머지커트가이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주는 것 같으니까 리덕션이 삭감이기 때문에 하지만 삭감을 가진다는 말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컨덕팅 리서치는 어, 연구를 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연구를 실시하는 거에 있어서 이 앤젤슨이라는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 예, 레저베이션이 여러분 알고 있는 뜻은 이거 밖에 없으시죠 yeah. 이게 아니라, 보류라는 뜻도 있어요. 보류. 어 보류. 즉, 지금 못하고 좀 생각하겠다. 왜 이유가? 마지컷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으면, 보류라는 뜻의 reservation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모르셨으면 암기하셔야 돼요. 111번 갈게요. 자, 3분의 1 했네요. 자, 111번. 자, 이거는 fluctuating humidity levels can uh, damage wooden musical i n s t r u m e n t 정말 그래요. 네. 저도 옛날에 악기 한다고, 뭐, 바이올린, 기타, 뭐, 이런 거다 했었는데, 어, 문제가 하나 빠졌네요. 음, 하나가 빠졌으니까 오늘 29개로 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부사가 형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케이스. 형사가 형사를 수식하고, 명사를 수식하는 케이스. 자, 그러면 뭐 싸움이에요? 부사할래, 형사할래 싸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음, 넘어서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고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야지만 그래야 답이 됩니다. 다시 돌려 얘기하면 여기서의 어 자리에 형용사가 수식하기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부사가 답이 되겠고 또형용사가 어색하다 부사가 어색하면 형용사가 어색하다 부사 이렇게 또 뒤집 바꿔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fluctuate 라는 게 뭐죠? 요동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오를때 확 오르고 떨어질 뚝 떨어지는 휴면일이 나 e 즉 습도의 수준이 어떨 때 건조하다가 어떨 때 굉장히 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겠죠 widely 음, 폭넓게 쭉 넓게 그래서 답이 부사가 예를 수식하고 이 수식을 받아서 레벨까지 간 거죠. 이것을 와이 리스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최상급은 그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야 돼요. 자 와이리는 와이드 레벨 그리진 않잖아요. 자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건 어쩌려고 어, 무시해요. 막 모른 척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와이드 플럭츄레이팅. 미니라더. 이 휴밀리 레벨은 한단어처럼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넘어갈게요. 113번 갑니다. 자, 이거는 명사의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단어가 보통 이제 이것 때문에 그 함정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가 있고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뒤에가 명사 이렇게 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얘가 형용사로 간주가 돼서 얘를 수식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뭐죠? A variety of. 자, 이거죠. 복수 명사 와야 돼요, 복수 명사. 응? 어? 복수.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various. 그럼 여, 여전히 이것도 뒤에 복수 명사 와야 되고, a number of. 자, 당연히 복수 명사. 이거랑 똑같은 거는 numerous가 같아요. 자, an array of가 바로, 어,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수의 라는 뜻이에요 make an array of product 이 make의 목적어가 array가 아니고요 product가 목적어고요 얘는 얘를 수식하는 단순한 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product 이렇게 해해서 an array of 이런 것들을 쓰리즈적 외우시는 게 좋고 제가 많이 해드렸었어요 114번 갑니다 자이 뒤에 있는 명사가 뭔지 딱 잡으셔야 돼요 자, s o u 스 p e r s o n 입니다 자, s o u 스는 p e r s o n 은 단수복수 단수. 자, 그다음 절이 몇개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첫 번째 뭘 봐라 쉼표 있나 없나. 두 번째 자, 그러면 절이 몇개 나오는지 나오고 이것이 본 동사랑 수치 일치가 수가 같은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면서 어, 문제를 이제 접근 나가면 굉장히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쉼표가 없어요, 그렇죠? 자, Should offer a store credit application to customer. 자, 아무리 봐도 동사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절은 지금 하나요자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거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종류는 다 빼세요 when 안됩니다 절이 두개 와야 돼요 When 절그 다음에 주절 which ever 도 동사가 하나 있으면 뒤에 동사또 있어야 됩니다 ever, every이냐, near, future이냐인데 굉장히 상반되는 상반은 되지 않지만 굉장히 다른 그런 해석이 들어가는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이거를 어휘를 풀지 마세요 자 salesperson이 단수기 때문에 every 자 a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every는 모든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많은 착각을 하는데요 every는 제가 call로 갈게요 call e v e r y call만 돼요 a l 는 calls만 돼요 자, any는 call도 되고 calls도 됩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다올 수가 있어요. 자 every는 뭐는 안 되냐면 every money 이거 뭐안 돼요. 불가사못 붙입니다. all money 자, 되죠. 자즉불가사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자그 다음에 예 어때요. 예 당연히 any 불가사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어, 동그라미 x가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so any money 자 정리 들어가면 every는 가산에 단수를 붙인다. a l 은 가산불가산 다 붙이는데, 가산일 때는 복수만 붙인다. any 가산불가산 다 붙이는데, 가산일 때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다. 자, 115번 넘어갈게요. 자, 어휘 문제입니다. 뒤에 어떠를 수식하는 형사의 어휘 문제인데, 형사는 conditional 요고, s u f f i c n t 하나 더, r 미 m a 분사, accomplished 분사. 자, 분사형사 두 개, 일반형사 두 개입니다. 자, 해석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o k a 이제 어떨 수식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것인데, h 시 s t 20 of the country most 가장 그 나라에서 어떠한 작가의 20명을 이제 초대하는 행사의 설명인데요. Remaining 남다예요. 남은 작가들. Accomplish.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성취된으로 해석하죠. 자, 근데 이거는 기량 있는, 능력 있는 이런 뜻으로 사람을 수식할 때는 좀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B가 정답 됐어요. 자,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거 있어요. 음, celebrated. c e l e b r a n d m a r k 하면은, 어, 이게 축하받은 명소가 아니라, 유명한 명소가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아, 또 뭐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많나요? 어. 자, 어, 116번. 자, should, t, 명사, staff of. 자, of가 이해가 짝을 이루는 동사임을 이이 알려주는데, 어, 앞에 a s s i s t a n c s t a f f 한테 any change를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음, a d v i s e r e c o m m e n d offer, review. 자, of 때문에 얘밖에 될게 없네요. recommend는 추천인데, 이사람을 어디다가 어따 추천해야 을 되죠. 그쵸? 누구에게. 자, advise somebody of something. 그래서, 누구한테 무엇을 권고하다, 충고하다. 이런 것들이 inform도 또 그렇습니다. 또뭐있어 notify도 그래요. 음. 자 17번 갈게요 자 17번 여러가지 품사가 눈에 띕니다 일단 쉼표 없고 동사 어디 있어요 must be received 있고 자 뒤쪽에 동사 있어요 동사 없습니다 네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는 이런 거안 돼요 w h i 뒤에 동사 와야 되니까 자, 소데트 so 이것도 안되죠 뒤에 동사 스파 해야 되는 부사적 접속사 자, e t 는부사고요 y e 는 부사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문장에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 in order for 밖에 될게 없네요 application 이게 어 이때까지는 접수되어야 됩니다 in order for 누구의 대상을 나타내는 Uh, perspective student 즉전망이 있는 학생들 to be considered 어떻게 되기 위해서 고려되기 위해서 for 뭐를, 뭐의 대상이요 에 admission 합격 여부 to the business school 자 그래서 정답 in order for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118번 자 잠깐 제 얼굴을 확인을 했는데 와 거의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이걸 왜 제가 열고 했는지 어, 여러분들한테 화면만 좀안 보이고 어, 얼굴이 안 보이고 있었어요 계속 그게 예, 좋네요 뭐제 목소리만 들어도 주, 음, 저는 지금 음, 얼굴이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네 괜찮으세요? 네 계속 갑니다 네자 그다음 118번 문제 보면요 은 이 문제는 almost가 정답이고요. almost half of the airplanes라고 해서 이 almost가 부사인데 부사가 숫자에 대한 수식을 좀 잘해요. 어 명사 명사 명사 수식을 잘해요. almost all of the people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뜻 때문에 이유는 단순합니다. 뜻 때문에 명사 수식 가능한 부사 half가 여기서 명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D가 답됐고요. 119번 자, 한 번만 더 체크. 네 아직도 어두워요. 지금 역광이어서 그런지 제가 <웃음> 시간이 어, 12시, 어, 20분이거든요, 여기. 네. <웃음> 음, 12시 20분인데, 음, 지금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자, 뭐 괜찮아요. 그쵸? 네. 자, 다시 갑니다. 119번. 자, 요 문제는 2가 있다라는 게좀 결정적인 단서 같아요. 자, 여러분, 어드 v a n c e 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얘가 진보도 있지만 승진이 있다라는 거 모르셨죠? 다이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오프닝 할까 오프츄리 할까 고민하셨어요? 자, 만약에 오프츄리에 들어갈 자리면 오프닝은 왜 안될까요? 그러면 동반탈락이네 그쵸? 자, 그래서 답이 어디 봐왔으면 A가 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해석이 Uh, 14 people 다건너어도 돼요 14 people are considered 고려가 됩니다 for 뭐의 대상으로 승진의 대상 어디로의 어, 방향의 어떤 움직임이 보이죠 to management position 음, 경영 음, 약간 이제 어, 경영 쪽이 조금 어좀 어려운 일을 하니까 뭐네자 120번 갈게요 언니 앞에 있고 넷 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무슨 자리예요 명사 수식한형용사짤리입니다자형용사몇개두개 개 보입니다 아 익스텐시브 하나 익스텐디드 하나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르세요 어형용사원형우선 법칙이네 익스텐시브 해야지 씨. 자 이러면 해석까지 고려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익스텐시브는 뭐죠 넓은 방대한 그런 뜻이 있어요 광범위한 자 근데 이드라인이 광범위한 드라인이겠어요 연장된 드라인이겠어요 연장된 드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삼순이 제가 이순이 삼순이 그래요 이순이가 음 원형이고 삼순이가 분사 없어서 만든 파생 형사 그러는데 이렇게 삼순이가 이순이를 이길 때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 1번 넘어가죠 자 어스를 갖고 뭐 동사도 주고 투정사 주고 있는데 일단 쉼표 있나 없나. 자, 없고요 동사는 있습니다. 여기 h i r e 고용했다. 자, three, c a 고용했다. 자, 그러면 동사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왜? 어, 관계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캐 a 얼 h i e r 가 뭐할 c a s 수식해야 되는 투구정사의 형사적 용법. 그래서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어, c 정답이에요. 효용사정 용법의 투부정사입니다. 122번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순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장이 두 개로 갈라졌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my time은 뭐뭐할 때쯤에 라는 부사절 접속사 자, 여기 시제가 현재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온다고 그랬죠 제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이 미래일 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웃음> 자 아주 입에 쫙 붙어서 그죠자 그럼 미래가 답이에요 여기는 미래완료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숫자가 되는데요 어, by the time 주어 동사인데 현재가 이렇게 있으면 주어하고 미래완료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by the time에 놓고 주어가 과거예요 음, 어, 무엇을 했었을 때쯤에는 주어가 미리 했었었다 어? 이렇게 대과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과고를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게 여기는 과거를 넣어도 되기 때문에 과거가 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 대과고는 과거와 대과고가 만약 같이 깔리면 반대로 오답을 두개다 동반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3번 오케이 일단 쉼표가 이렇게 지켜져 있고요 자 뒤에 봤더니 또 있어요 쉼표가 그럼 얘는 무슨 부분 부사 부분 자 이걸 통으로 빼서 버려도 괜찮다 라는 그런 어떤 신호겠죠 자 그럼 regular servicing 자 이것이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게부사절이나 부사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perform 이라는 pp가 있다라는 거는 이런 거 넣으면 안 되죠 왜전체자는 명사만 수반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how 는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if 가 이제 답이 됐는데 여기서 if 의 it is가 빠진 거예요 if it is p e r f o r m 자 이게 빠지면 뭐죠 부사 절이 부사 부로, 줄어든 형태예요 regular service가 만약에 certified as 뭐 t e c h n i 에게 계속 어, 점검이 되면 이거는 high performance of for a c o e e machine 복사기에 좋은 성능을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광고 문구 네요 124번 자 제가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자 빛의 속도로 해 드릴게요. <웃음> 자요 어, 문제는 very 가 있고 language. 자, language is very 어쩌고 and clearly stated that 자 그러면 뭐가 다를까 어, 이 컨트리의 랭 g e 는 언어가 아니라 어떤 문구예요. 그래서 문구가 굉장히 어떠하다. 아, 여기 clearly clear, listed 이 것만 봐도 되네. 뒤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자 어떻게 돼서 straightforward 직선적, 응? 아주 명백한 자 그런 걸로 언급이 됐단 얘기겠죠. 그래서 답이 B입니다. 125번. 자, 이거는 아주 아주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 여러분, 위클리를 보통 형용사 부사로 다 쓴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는데요. monthly report 하면은 월별 보고서, 그죠? year l i s 가 있어서 얘가 형용사니까 여기 형사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weekly conference 이렇게 해서 많이들 틀리시는데요. 일단 상식적으로, 상식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웃음> 난 상식이 없는 사람인가? 틀렸으면? 자, 그런 거 아니에요. w e e 컨퍼런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컨퍼런스 자체가, 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종류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분기별에 한 번, 그 다음에 장기간으로 해서 며칠간 컨퍼런스 e r e n c e 갔다 온다 그러죠. 전문적인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week long이 답이에요. 얘도 형사입니다. 일주일 가량의에요. 그래서 요번 올해 일주일 가량의 컨퍼런스를 참석을 할, 것입니다라는 뜻으로 a가 정답 됐습니다 26번 자 동사 문제죠 일단 데 e 이하만 보세요 자 it to open its factory in bangkok within 자 오케이 okay. press release 자 이건 issue train은 어, 형용사 구로서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 음 it는 뭐예요 이 앞에 있는 chemical 이라는 회사네 그치? 자, 그럼 이 회사가 open을 어, 팩토리를 방콕에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투부정사 아, 제가 괜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동사를 찾는게 더 쉬웠네요 intend 투부정사 이게 답입니다 Preview. 자, 이거는 뭐 영화 프리뷰 같은 거에 많이 쓰죠 자뭐 예비 검사하는 거고 a 시 e 시작인데 투부정사 목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consider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끌렸을 것 같아요 오픈할 것을 고려하다 근데 얘는 opening을 써야 돼요 어. 스펠링도 모음이 있는데 n 을 한번밖에 안 쓰는 게좀 독특한데 얘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수반하지 않습니다 뭐를 수반해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수반해요 자, consider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s u g g e s t 그래요 하나 더 recommend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수반할 것 같지만 왜 미래적 성격이 냄새가 나서 자, 하지만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목적으로 수반한다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127번 갈게요 자요 문제는 일단은 어, 전치체 아우 또 하나가 빠졌네요 자, 제가 너무 빨리 문제를 좀 선별 하느라고 네. 자 27번 계속 갑니다 뒤에 보시면 corporations numerous directors 하는 복수명사가 뒤에 있고요 앞에는 primary duty가 이제 투부정사 는 것이다 그럼 이거네요 주어가 있고 자 b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는 이다. 이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자 주어 다시요 자 주어, B 동사, 초정사, 어몽동 복수명사 이렇게 하면 어 이게 여러 개 복수명사들 중에 주어는 이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됐어요. 이십구 번. 오케이 okay, 자요거는 이제 앞에 소유격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고요 여러분 소유격이나 정보사더가 있으면 무슨 급이 뒤 오죠? 최상급이 뒤 옵니다 strictest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 더 있네 most strictly 자, 그리고 모 싸움이에요 형사할래 부사할래 그럼 형사할래 부사할래는 뭘 봐야 된다 동사를 봐야 된다 자 형사가 답일 때는 뭐가 있어요 앞에 b동사가 있어야지 형사가 답이고 앞에가 일반 동사면 그때가 부사가 정답이 됩니다 자 보시면 나오네요 because it follows the industry 자 그러면 most strictly라는 이게 답이 되겠죠 잠깐만요 follow t h 아니네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제가 <웃음> 이렇다 같이 틀리는 거를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흉내내는 거고요 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못 봤네 가이드라인은 어, 명사니까 여기 형사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부사가 명사를 수식할순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온답 처리가 되면서 가장 수직한 가이드라인이라는 b가 정답이에요 동사 볼 필요 없었고요 뒤에 명사가 정답을 처리해 줬던 답입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 130번 문제 자, 앞에 두 문제가 빠져서 문제 수는 28개 밖에 못 들이드렸는데 제가 정리한 걸로 치자면 거의 한어몇 문제예요 한 40문제는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이 문제는요 어, 뭘 보셔야 되냐면 어, 일단 여러가지 품사가 또 보이긴 하지만 어, 앞에 동사가 있습니다 at to nice, v 뭐, a n c o r 에서 dinner will be served dinner가 s e r v e 가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이 뒤에가 동사가 또 있어요 the company present i d delivers her speech 라고 해서 동사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delivery가 명사지 delivery에 s 붙여서 삼친 단수 동사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절이 있고 뒤에 절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접속사예요전치사예요뭐부사예요 부사는 안 돼요 왜 문장이 앞뒤로 왔기 때문에 자, almost 버리고 m o l 버리고 자 지금 부사절 접속사 봤더니 고민할 것도 없었네 왜 하나밖에 없습니다 once 가정답이 once 자 once는 뭐죠 조건이죠 일단 뭐 한다면 자그러면 다른 접속사가 있어도 이렇게 풀어도 됐었겠네요 자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 때 부사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자이 얘기 오늘 한네 다섯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음, 지금 어, 학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고등학생분들 어, 특히 뭐 3년 특례 제외국민전형에서 여러분들이 토플이 안 나와서 토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여러 계실 텐데요 어, 7월 달에 이 제외국민전형에 어, 원서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 6월까지가 점수가 나와야 되려면 여러분들이 몇돌까지 봐야지만 6월에 점수가 나와서 쓸수있을까 5월, 5월 시험의 마지막 것까지는 최종 봐야지 어, 될것 같아요. 좀 불안한데 5월 첫째 번 시험까지가 마지막이라고 보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파이널 자,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3월달 마지막 시험 보시고요. 4월달 두번다 보시고 5월달까지 하면 네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네번의 어, 시험으로 좌시우지된다는걸 생각할 때 오늘 잠이 올까? 어, 그쵸? 저는 3일 밤도 세번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차례 음,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정신력이 어, 제 마음을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지금 12학년 11학년 고3을 보내시는 분들 11학년은 이제 토풀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있지만 일단은 지금 고3에 어, 12학년 지금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 토익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은 어, 5월 첫 번째 시험까지가 마지막 내네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어, 잠 자꾸 줄이고 많은 문제 풀고 왜 이게 정답과 오답인지 계속 잔소리 같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 특히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한국에서 제 강의를 즐겨 들으시는 우리 분들도 어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지런히 올리도록 할게요 자아오시 러. 요바